공수처법 시행일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아, 저는 어제 공수처 설치 현안과 과제에 대한 토론을 주최했는데요. 아, 제대로 지금 국회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따끔한 질책도 시민사회와 학교로부터 들었습니다. 아, 미래통합당은 공수처의 위헌성을 확인하겠다며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을 방패막이 삼아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돼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공수처법 시행일을 일주일 앞두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직무유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제 정부는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규정 18건을 재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공수처 준비단으로부터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로 출범하는 공수처가 입법의 취지, 취지대로 제때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